똑같은 하루 아무 표정 없는 날들 지켜보는 것도 고 여기 까진 것같 다고 닿을수없단거 알고 있 잖아？너도, 너와저 나를 묻고 있는 너의 마음, 아 픔은 늘 나의 몫 이. 목이 매연에 뱉는 이 말도 너 대신 할게 너와 저 너를 묻고 있는 나의 마음 쉽게 아물지는 않겠지만 함께 만든 추억 다 잊어 너와 이제 날 놓아줘 모른 척했어 점점 바래진. 저 고개만 돌렸어 너무 멀리 왔다는 걸 알고 있잖아 서로 도와줘 나를 묻고 있는 너의 마음 아픔은 늘나 이 매연에 뱉는 이 말도 너 대신 할게 놓아줘 너를 묻고 있는 나의 마음 쉽게 아물지는 않겠지만 함께 만든 추억 다 잊어 이젠 안녕 알쏘 돌아보지만 날 위한다면 이젠 안녕 나 먼저 갈게 이젠 안녕 눈물이 흐를 즈음에 난 속삭여 이젠 안녕